돌려. 자,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따따다다다다다다 얘도 돌림, 얘도 눌러, 이렇게 그 다음에 쫙, 여기 절로 보내 오, 오. 자.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하나 누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오고 눌러서 올라와 봐요. 응. 흉곽 돌림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응. 그러면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피규어를 이, 이 모양, 이 도형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도형을 기르는 게 아니라 텐션이 이만큼이고 간격이 이만큼이니까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팔이 어깨부터 손까지가 얼만큼을 감당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어깨는 어때요? 인체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크죠? 팔이 가동 범위가 제일 커요. 그런데 이미 큰데 뭘더 늘려 가동범위를 웃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했을 것인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처음에 선생님이 기울여져서 내려가려고 할때 오른쪽은 스프링이 강하고 왼쪽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체중을 왼쪽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실어봐요. 그걸 뭐예요? 이 스프링을 쓰는 거예요. 확더 실어봐요. 꽉 실어. 예. 네. 그러면 많이 갈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힘을 덜 쓰고, 몸통에 힘을 덜 쓰고 갈수 있는 거예요. 몸통에 힘을 덜 쓰고 가면 지금 이 스프링이 없으면 이렇게 못 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약하니까 얘를 어디로 써? 위로 써죠. 이렇게 위로. 예. 네. 돌아올 수 있죠. 자, 오른쪽도 왼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인가 볼까요? 이때는 여기 많이 안 당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확 당겨요. 어떻게 당겨요? 체중으로 빠. 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오른 발을 접어서 들어요. 네. 이만큼 가동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 때문에 된다 말이에요. 상지 상지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